고, <목소리> 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미나예요 누구예요? 아유리예요 네, 자 이제 저희 큰 그림 이야기 성경 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요. 여기 뱃속에 누가 있죠? 아가. 아가가 있어요. 보자.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졌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새로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어갔지. 여기 아기가 누구라고요? 이삭. 이삭이에요. 이삭이 자란 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야곱이라는 아들을 주셨어. 누구라고요? 야곱.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크게 자라기 시작했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갔지. 헉,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았나 봐. 야곱이 자라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열두 열두 두 아들을 주셨단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블론, 이사갈 단,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 하나님의 약속은 잘하고 잘하고 또 자랐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자 요셉. 요셉 요셉 그들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단다. 야곱의 많은 아들들이 어린 동생 요셉을 미워했던 거야. 형들은 잠깐만 저거 갖고 올게 에이. 에이. 형들은 나쁜 일을 했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요셉을 멀리 떨어진 곳에 종으로 팔아버린 거야 참 슬픈 일이지 않니? 요셉과 함께 계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생긴 이 나쁜 일을 사용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었단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몇년 안에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배고픈 사람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만큼 음식이 많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셨지.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단다. 아유라, 요렇게 한번 해볼까? 아유라, 짝! 믿었어. 어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도 요셉을 믿었어. 이 아저씨가 누구야? 바로, 파라오,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왕국을 맡겼고, 요셉은 양식을 저장해 바로를 보았단다. 와, 이것 봐. 이 사람들 누굴까? 요셉의, 요셉의 민족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때가 되었단다. 사람들은 저장해놓은 양식을 사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왔어. 사람들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단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야곱! 야곱! 옳지! 응. 요셉!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했단다. 그래서 아들들은 이집트로 갔지. 그런데 이제 아주 높은 사람이 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단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 사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지. 요셉은 형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단다.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대.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양식을 주었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거야. 아, 이게 요셉이구나.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자기와 함께 계셨다고 말했지.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트에 먼저 보냈다고 말했단다. 곧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야. 이게 요셉이야. 그리고 이게 형제들이고 이 예, 할아버지가 야곱생 와 이렇게 오브가 끝났어요 아유라 오늘 요셉 이야기 재밌었어요? 진짜요? 그렇구나 아유리 지금 스티커 붙이느라고 바쁘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이 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이 된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네. Yeah. 그래요. 큰 그림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빠이 oh,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구독아좋아요아 눌러 주세요.